여러분 안녕하세요.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여러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면접 본다고 해서 응원해주셨는데요.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아.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. 문자메시지가 안 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. 합격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분이 또 오해하셨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 면접이 아니고 회계사 공부를 하기 위한 면접이었거든요.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접수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 면접도 열심히 봤는데 괜히 아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궁금했었는데 아,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제가 다른 실방에 응원을 하러 가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합격이 되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, 또 결과도 기다려주셨는데, 합격이 되었습니다. 이제 시7일부터 교육인데, 6월달까지, 말까지에, <웃음> 이제 교육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, 회계사를 그래서 반드시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가지고, 자격증 따고, 회사 면접에 갈, 따는 그 순, 회사에 들어가는,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실방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또유치인분들실방을 제가 응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저의 근황을 남길 테니까 다들 건강에 잘 지내시고 그동안에 <웃음>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 을 찍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<웃음> 덕분에 진짜 이렇게 아니아니가 행복하게 웃음을 지울 수 있습니다. 응원해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.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열심히 아니하니 반드시 자격증 따가지고 그럴게요.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럴게요. 그러니까 실방에 응원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도 틈나는 대로 시간 공부하고 시간 남으면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가겠 갈게요. 아무튼 응원해주신 분 감사하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열심히 아니아니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. 안녕.